호수에 버튼 자 이렇게 나오는게 보이시죠 자 제가 이제 여기 라면을 끓이려고 화덕을 쓰고 있는데 어, 제 캠핑카에는 수전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에서 뭐 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게 스마트 폴딩 워터 펌프인데 USB로 가볍게 충전을 해서 쓰는 워터 펌프에요 어, 굳이 저기 많이 안 쓰는 수전 위치를 저렇게 쓸 필요가 없이 내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꺼내서 이 제품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이게 수전에 물통에 물을 떠온 다음에 일일이 쓸 때마다 들어서 이렇게 하려면 불편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요 스마트 폴딩 폴더가 우리에겐 있죠 이게 음, 입구가 어떤 거든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요 기본적으로 물통에 많이 들어가는 사이즈는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 호스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연결 자 요렇게 뒤에 호스 부분을 요렇게 결착을 해주시면 돼요 직수관 같은 경우에도 식약청 안전 검사를 받은 이제 무독성 접병 소재의 실리콘이라 뭐 잔수가 남아 있거나 해서 위험성이 전혀 없거든요 뭐 많이 이용하시나 가도 뭐 간단히 소독만 한번 해주시면 되고 요 펌프도 뭐 직수 방식이라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물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호수에 넣어 주신 다음에 자 넣어만 주신 다음에 홀딩을 올리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응?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외부에서도 이렇게 USB-C 타입으로 편하게 어 12V로도 충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후면부에 이렇게 결착을 하면 여기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이게 충전 표시등이고 완충 시간은 한두세 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. 어, 1,200 리튬 배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완충을 하면 한120 리터 정도 정도의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. 자 이제 라면을 세척을 할 건데 이렇게 올려서. 이걸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뭐 이런게 뭐 솔캠의 매력이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